안녕들 하신가? 네, 어느덧 3장입니다. 아, 에필로그를 대신해서 쓴 아주 짧은 장입니다. 여행, 여행 비슷한 것, 여행 일이 되는 순간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다. 가장 요긴한 추억으로 남은 것들을 꼽아보자면 가장 절실했던 시기에 다녀온 여행이다. 회사에 꽉 묶여있는 동안 두세 달씩 공들여 준비하여 다녀온 후 블로그에 꼼꼼히 기록했던 여행들이 그것이다. 다시 들춰보면 그 시절에 내가 한없이 부러워진다. 여행하는 동안 휘릭 지나버린 하루하루가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생생히 소환되고 이들을 읽을 때 또다시 그때의 희노애락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여행작가가 되면서 다닌 여행은 프로젝트가 끝남과 동시에 기억이 리셋되곤 한다. 일주일 전에 다녀온 곳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연재 잡지 등 아웃풋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했었지 하는 매우 사무적인 기억을 떠올릴 뿐이다. 사람들이 놀러다니면서 돈도 버니 얼마나 좋아 할 때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숨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확실히 여행은 여행이고 일은 일이다. 사진 때문에 빛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고 여행지를 즐기기보다는 교통편과 숙소, 음식 가격, 입장 시간 등 정확한 팩트를 수집하는 데 온신경을 써야 하며 개인적인 상념은 넣어두고 되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여행지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찍고 싶은 사진이 아니라 필요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어찌어찌 열심히 써서 세상에 선을 보여도 때가 좋지 않으면 악플에 시달리기도 한다. 언젠가 시리즈 연재를 했는데 여행지에서 갑자기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바람에 기레기가 돈 받고 쓴 기사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한참 전에 나온 잡지였지만 악플러들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수천 건의 악플로 해당 잡지사는 예상밖에 후황을 누리기도. 악플 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신상 털기다. 어디에 살았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디로 이사했고? 어떤 상황의 여자다. 마치 내 일거수 일투족을다 알고 있다는 듯 감정없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지인들을 하나씩 곱씹어보기도 하였다. 이것 외에도 몇 번의 악플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내 글은 평이하고 일반적이면서도 방어적으로 변하곤 했다. 즐겨야 하는 여행이 프로덕트이자 서브젝트가 된 것이다.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여행작가가 되고 여행을 못 다니네요. 내 말을 동의하는 사람은 몇명 보지 못했다. 어쨌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가 되었으니 결국 꿈꾸는 건 진짜 여행이다. 이제는 경력과 함께 요령도 늘었다. 한 번씩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여행이라는 상을 준다. 이때 제1규칙은 큰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것. 습관은 어쩔 수 없어서 결국 여행사진을 찍어오게 되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멋진 풍광 앞에서는 와이드렌즈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여전히 셀카는 어색해한다. 두 번째는 동선만 크게 정해두고 일정을 짜지 않는다는 것. 너무 바쁘게 다니지 않으려고 별 계획 없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한가해진 시간을 어쩌지 못하는 게또 다른 문제다. 생각해보면 진짜 여행을 다니던 그 시절에도 계획 짜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 이 방법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세 번째는 패키지 여행이다. 의지 없이 따라다녀야 하니 제대로 된 관광객 모드가될수 있다. 다만 이제는 여행업의 생리를 너무 잘 알게 되어 마냥 순수하게 즐기지를 못한다. 결국 난 여행작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여행작가로서의 여행이 모두 일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 동료와 함께했던 여행, 수많은 팸투어 한국관광공사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명사와 함께하는 지역이야기, 산업관광여행지 취재, 서귀포건축문화기행 프로젝트 답사 등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 좋았다. 대부분의 취재여행을 혼자 했으니 길동무가 있던 여행은 그저 좋은 추억이다. 언젠가 내 책을 본 후배가 언니 혼자 다녔어? 라고 물었다. 그치 누구랑가? 그러자 1초도 안돼 돌아온 말은 엄청 외로웠겠다이다.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동안 여행책을 보고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외로웠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한순간 마음이 무너졌고 언젠가 지독하게 외로웠던 섬 취재가 떠올랐다. 흑산군도 취재를 위해 연말에 들어갔다가 기상악화로 예전보다 4일을 더 머물렀던 섬 가거도. 목포항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을 달려 들어간 가거도는 서울보다 상해가 가까운 그야말로 외딴 섬이다. 예전에는 소흑산도라 불렸을 만큼 신한천사0개섬중큰 섬에 해당한다. 들어갈 땐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날씨 때문에 일정은 매일 틀어졌고 업무적으로도 꼬여만 가고 있었다. 매일 항구에 나가 오늘은 배가 들어오나 하는 중에 12월 31일이 되었다. 낮에는 언덕에 올라가 이 섬의 뷰포인트를 찾아다녔고 여관방에 돌아와 낮잠을 한숨자고 짐 속에 가져온 컵떡국을 저녁으로 먹었다. 해는 순식간에 넘어갔고 고깃배 하나 뜨지 않는 밤바다는 유난히 검었다. 그동안 경험한 오션뷰 중 최고의 적막함이랄까? 밤이 되자 갑자기 마을 사무소 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섬에서 연말이면 늘 적어도 100년 동안 그래 왔을 것 같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삼시세끼 같은 일상성이 느껴졌다. 반주도 화음도 없는 차인벨 연주는 올드랭사인 아무 기교도 없이 정박으로 딱딱 흘러나왔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그 유명한 노래.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내 친구 하다가 막 울었어요. <웃음> 알수 없는 소름이 울컥 차올라 한참을 통곡했다. 연주는 건조하게 두번 반복되고 꺼졌다. 나의 통곡 또한 그와 함께 멈췄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창문을 닫고 TV를 켰다. 집에 있으나 나와 있으나 결국 연말엔 TV네. 여행작가라서 좋겠다고? 좋기도 하다. 안 좋을 때도 많다. 그래서 그게 여행이었냐? 아니었냐? 너에게 여행은 무엇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해야겠다. 누군가는 여행을 기류의 학교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떠나면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과하다. 다만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분명하다. 텅빈 통장과 대책 없는 노후도 그 탓이요. 때로는 지나친 수다도 그 탓이요. 크고 작은 트라우마와 트라우마의 치유도 그 탓이요. 가늘게 연락이 닿아있는 외국인 친구, 여행작가로서 하는 강의, 수만 장의 사진들, 지금도 앞으로도 쓰게 될몇 권의 책, 수백 개의 냉장고 자석, 가끔 이국적인 입맛, 가끔 까다로운 에티켓과 습관 등그탓 아닌 것이 없다. 그리하여 나에게 여행은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이 된 듯하다. 아 여기가 그 가거도 항이고요. 이렇게 항이 동그랗게 생겨서 예전에는 태풍이 심하면 중국 어선들이 다,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박을 해 있다가 바람이 잔잔해지면 나가곤 했대요. 추억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여행작가 중에는 의외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남의 여행 이야기에 관심 없어서, 남 자랑은 보기 싫어서가 대부분의 이유이다. 난 반반이다. 급하게 여행을 가야 할 때는 해당 여행지의 방송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돌려보며 준비할 것을 챙긴다. 특히 이집트 여행 때는 피라미드와 유적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많아 매우 유용했다. 약간의 관심과 흥미는 여행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다녀와서도 호기심이 지속되게 한다.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여행 후 글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첫째가 자신이 추억하기 위함이고 둘째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섣불은 일반화이다. 짧은 경력을 바탕으로 걔네는 이래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심지어 팟캐스트나 유튜브, 케이블TV의 여행 토크 프로그램에서 여행가라 일컫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일반화를 목격할 때가 있다. 시청자가 가보지 않은 여행지가 아름다운 영상과 이야기로 잘 포장되어 있지만 잘 들어보면 매우 오만한 태도일 때가 있다. 먼저 다녀왔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지만 나를 통해 그곳을 인식하게 될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무를 가진 여행가들이 걔네는 이런 애들이야 또는 여행이 전부야 용기를 내고 무조건 떠나봐 시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좀 불편하다. 여행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자신이 여행 중에 했던 기행들을 앞다투어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해당 여행지 사람들을 다소 미개하게 표현하며 자신이 그곳에서 상당히 튀는 행동을 했다는 스토리를 걔네 걔네 하면서 떠드는데 이야기가 보태질수록 강도가 세졌다. 마치 외국에 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여기는 듯한 분위기였다. 단지 여행가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내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두 가지가 여행 중 나의 여행과 남의 여행을 비교하지 말자와 여행을 추억할 때 일반화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하자이다. 대상지를 객관화하여 걔네들은 이라 하지 말고 여행지에서 나는 이라 하기를 권한다. 자신의 느낌을 충실히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의 감동, 재미, 혼란, 부끄러움, 내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실수한 것, 잘한 것. 한마디로 여행의 허세를 빼고 솔직함을 넣기를 권한다. 이것은 여행기를 쓰는 요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꼭 여행기를 남기기를 권한다. 글솜씨가 없어도 괜찮다. 조금이라도 써놓으면 분명 보물이 된다. 여행 중 정리한 가계부도 추억의 일부가 된다 유효기간이 짧은 휘발성 강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데이터가 쌓이긴 하지만 다시 열어보기가 다소 불편하다 블로그나 일기장이면 좋겠다 나 또한 앞에 소개한 모든 채널을 기록해보았고 워드 프로그램이나 메모장도 이용해보았지만 원할 때 다시 열어보게 되는 것은 블로그와 일기장이다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어쨌든 내 경험은 그렇다 뭐가 돼도 좋으니 꼭 기록하기를 권한다. 기록만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된다. 추억은 훗날 빼먹는 사탕 같은 거다. 저는 혼자 많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저도 기념을 남기고 싶을 때는 그림자를 찍거나 발을 찍거나 뭐 셀카도 찍지만 셀카 한번 찍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들 때까지 찍을래니까. <웃음> 그래서 발을 찍거나 그림자를 찍어, 찍어서 남겨둔 사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안녕들 하신가를 모두 어, 마칩니다. 제가 책을 쓰기도 했지만 소리를 내서 읽어보니까 고집게 되게 많네요. <웃음> 네, 여러분들께서 책을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아마 또 좋은 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